안녕하세요. 인생필라테스 무어 입니다. 오늘은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꼭 알아야 할 개념, 근육과 움직임에 대한 개념, 원심성 수축 운동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으신 독자분이 계셔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원심성 수축 운동은 자세교정과 다이어트 효과가 뛰어나서 습관이 되면 평생 올바른 자세와 슬림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몸의 긴장과 통증을 낮춰줘서 일상생활의 질이 정말 높아지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끝까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꼭 아셔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근육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근육은 근복, 힘줄, 근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복은 쉽게 얘기하면 알통이에요. 하나의 근육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을 되고요. 근복은 여러 개의 근섬유로 만들어져서 이어져 있어요. 근섬유는 하나의 얇은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을 때 근육 결이 있잖아요, 그쵸 그 근육 결대로 이렇게 삶으면 이렇게 찢어지죠. 그게 하나의 파이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섬유. 그리고 힘줄. 힘줄은 근복과 연결되어서 뼈에. 부착되는 지점인데요. 근섬유와는 다르게 질기고 두꺼워서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육과 힘줄은 다른 구조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힘줄은 근육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근막은 근섬유 근복 힘줄을 각각 싸고 있고 또 한꺼번에도 싸고 있는데요. 근막은 근육의 형태를 유지하고 근육간의 연결성을 좋게 해서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때 근막이 몸을 감싸는 힘 텐션, 긴장도가 중요한데요. 이 긴장도가 인체의 동작을 가능하게 하고 자세를 유지하는 데 핵심입니다. 그리고 근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원인은 사실 뼈들 사이에는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어떤 고정물이 없어요. 건축물에서는 그 구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못이나 나사나 아니면 뼈대 자체가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인체는 그런 게 없습니다. 뼈와 뼈는 절대 만나지 않아요. 뼈와 뼈가 만나면 뼈가 부딪히면서 통증을 유발시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의 구조물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더불어 여러 근육들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 또한 근막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절이 움직일 때 개별적으로 움직일 때 서로 다른 뼈와 뼈 사이에 연결된 근육이 수축하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같은 뼈에 연결된 근육은 수축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관절을 움직이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관절이 있어야만 관절 모션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때 네 가지 종류의 근육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역할에 따라 주동근, 협력근, 기랑근, 고정근이라는 이름이 불리는데요 주동근은 근육이 움직일 때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근육을 얘기해요 주로 구심성 수축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협력근은 이런 주동근이 움직일 때 같은 방향성을 가지면서 옆에서 도와주는 근육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랑근은 주동근과 반대되는 위치에서 주동근의 어떤 운동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정근은 간절히 움직일 때 몸의 안정성을 갖게 몸에서 붙잡아주는 근육을 얘기를 해요. 이네 가지 종류의 근육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적당한 근긴장, 그리고 수축되는 힘, 속도, 방향을 잘 조절되어야 인체가 무리없이 균형있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어느 곳 하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짧거나 길거나 하면 안되죠. 그러면 자세가 틀어지고 관절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어떤 근육이 힘이 센가 단순히 얼마나 유연한가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 간의 움직임이 얼마만큼 균형있게 잘 조절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통증 없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어떤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근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볼까요? 음. 근육의 활동은 수축과 이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수 있어요. 수축은 근육에 힘이 들어간 상태를 얘기하고 이완은 근육에 힘이 빠진 상태를 얘기해요. 근육의 수축은 구심성, 원심성, 등척성으로 나누는데 구심성 수축이라고 하면 은 근육이 짧아지면서 수축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 원심성 수축은 근육이 길어지면서 수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척성 수축은 근육의 길이의 변함 없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힘이 들어가는 거, 수축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팔에 있는 이두근을 단련을 시킨다고 했을 때근육 길이가 짧아지는 방향으로 수축하는 거 이걸 구심성 수축이라고 그러고요. 이 상태에서 근육이 길어지면서 이 힘을 버티면서 수축하는 게 원심성 수축이라고 해요. 이렇게 열리면서 그리고 근육이 어떠한 일정한 범위에서 멈춰서 이 상태에서 저항을 받거나 아니면 그냥 힘을 준 상태 이 상태를 등척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인체의 움직임은 효율적으로 일어나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ROM이라고 해서 Range of Motion의 약자입니다. 관절의 운동 범위라고 한국말로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대표적인 어떤 근육 게 아로엔만 필요한 게 아니고 몸 전체 모든 관절에서 관절 간절 범위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운동 범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자기 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불필요한 힘으로 불필요한 움직임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두근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뒤쪽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삼두에 있는 근육이 충분히 늘어나거나 쉽게 늘어나지 않으면 이두근 수축을 할때 늘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방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저는 이두근을 얘가 늘어날 때보다 더 많은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럼 불필요한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당기는 데도 잘안 된다. 그러면 은 제가 팔을 이렇게 잡아당길 때 어깨를 사용하거나 몸통을 비틀면서 이두근 운동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불필요한 모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운동이 힘들기만 하고 성취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ROM이 확보가 되려면 당연히 유연성이 좋아야 되고 유연성이 좋으려면 금막 맞습니 나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야겠죠. 두 번째, 각 관절의 단일 움직임을 잘할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관절마다 일어날 수 있는 모션, 움직임이 있어요. 그것에 알맞는 적절한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단순한 간절모션을 할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몇 가지 우세한 근육만 사용을 하거나 어떤 근육은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운동을 하실 때는 단순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하는 근력운동의 대부분이 구심성수축운동이라고 볼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코디네이션입니다. 근육 간의 협응력을 이야기하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절의 가, 가, 단일 운동 어, 단순한 운동,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익혔다면 그 관절과 다른 관절이 복합적으로 조합해서 움직이는 게 필요합니다. 인체의 움직임은 사실 단일로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단순히 탁자에 놓인 컵을 들어 올린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관절 모션이 한 번에 일어나요. 동시에 여러 관절을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근육 간의 수축 이완의 조절 능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된다는 건데요 이런 운동은 굉장히 수준 높은 능력으로 근막 이완 스트레칭 근력운동이 한 번에 조화를 이루어야지 가능합니다. 이 조합의 결정체가 바로 원심성 수축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심성 수축운동은 스트레칭이 되면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근력운동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칭하는 것만 해도 힘들고 근력 운동을 하는 것만 힘든데 이것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많은 능력이 요구되는 어려운 운동이겠죠.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할때 몸을 늘리라고 했던 신연, 랭스닝, 기억하시죠? 이런 개념과 일맥 상통합니다. 몸을 늘리면서 운동할 수 있는 것. 쉽게 예를 들면 산에 올라갈 때는 주로 구심성 수축의 어떤 근육들을 쓰게 돼요. 그리고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관절이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얘를 버티면서 잡고 있는 근육이 작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심성 수축, 근육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보면 낭떠러지에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 근데 팔을 주어서 힘껏 들어 올리면 구심성 수축이 되는 거고요. 팔을 뻗으면서 매달린 손을 길게 늘리면서 하는 거는 원심성 수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듯 원심성 수축은 보다 천천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순간적인 어떤 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구력 오랜 시간 동안 버티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단련이 되려면 버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은 근육이 타 들어가는 느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심성 수축 운동의 버닝은 사실 구심성 수축의 어떤 버닝보다 두배 이상 힘들고 어렵고 버티기가 조금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운동할 만한 가치가 있죠. 원심성 수축은 관절 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관절 건강에 굉장히 좋고요. 근육 간의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근육 간의 협응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자세를 올바르게 유지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 어떤 일상생활에 굉장히 적합해요. 그리고 반대로 구심성 수축은 많이 하게 되면 근육이 짧아지고 관절을 압박하게 되고 근육 간의 협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몸이 섬세하게 분리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둔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장점은 힘이 세진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어떤 어, 무게를 들어올린다던가 이랬을 때는 구심성 수축 운동이 어, 좀 장점으로 발휘를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등척성 운동은 사실은 쉽게 생각하시면 버티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절히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력 향상을 돕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뼈가 부러져서 기부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절을 움직이지 못할 때 등척성 운동으로 움직이지 못해서 오는 손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움직이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도 힘을 뺐다, 폈다, 뺐다, 아니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관절의 어떤 손상이라던가 근육의 어떤 약화를 최소화할 수 있죠. 그리고 등척성 운동은 구심성과 원심성 수축 운동을 할때그 효과를 증폭시켜 줍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때 동작을 하다가 홀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죠. 근데 그 홀딩이라고 하는 그 그 과정에서 효과를 대로 증폭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념적으로 원심성, 구심성, 등척성 운동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이제 가셨죠. 이렇게 오늘 근육, 근육의 운동, 근육의 수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좋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근막의 텐션, 그 긴장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가지 아까 얘기했던 주동근 협력근 고정근 뭐 이런 근육들 간에 협응력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한 올바른 운동인 원심성 수축 운동을 해야 된다 그게 고차원적인 어떤 동작이고 운동이다 그래서 이세 가지 개념만 오늘 잘 기억을 해두신다면 여러분들의 운동 수준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원심성 수축 운동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배워 봤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원심성 수축 운동의 실전 편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영상도 제작할까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댓글을 남겨 주시면 제가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어 조금 더 기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도 꼭 하셔가지고 다음 영상에도 우리 또 만나요. 그럼 오늘의 인체공부는 여기까지. 안녕!